김밥 햄에 들어가는 햄 이름은? 예? 그거까지 제가 알아야 돼요? 김밥 햄이겠죠? <웃음> 김밥 좋아하세요? 김밥 좋죠. 진짜 좋아해요. 왜요? 먹으면 안 돼요?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. 내가 좋아하면 안 되냐? <웃음> <웃음> 내가 좋아할 수 있잖아. 오! 오. 김가네! 김가네 명품 브랜드 아니에요? 아이 집이 김밥을 잘하더라고이 김가네가 약간 이런, 이런 이런 느낌이죠? 이거 다 기본 김밥인 거죠? 김가네가 아주 오래된 브랜드죠. 기, 내가 마지막으로 김가네 먹은 게초등교피절이에요 어? 저도요. 그때 딱 먹고 점점 김가네가 사라졌어요, 주변에서. 저 약간 제 인식의 김가네는 비싸요. 프리미엄 김밥 느낌 나요. 뭔가 재료를 좋은 거 쓰는 같은 그런 김밥. 옛날에도 김밥 천국 이런 데는 천 원짜리 팔때 얘네들은 2,800원 이랬어요. 그리고 김밥을 꼭줄때 이렇게 줘요. 다른 애들은 하나 해가지고 말아주잖아요. 근데 얘네는 종이박스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. 다 속이 다 보이게. 그리고 커요. 알이 커요. 와 참기름이 완전 둘러져 있고요. 단무지, 오이, 당근 음. 우엉, 그다음에 오뎅, 맛살, 계란 재료가 굉장히 다양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어가좀 있는데요 이 햄이나 맛살이 좀 작은 편이에요 아... 먹어볼게요 김밥 햄에 들어가는 햄 이름은? 예? 그거까 제가 알아야 돼요? 김밥 햄이겠죠? <웃음> 밥알 하나하나에 시즈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미끄덩미끄덩거려요 밥이 얇게 펴져 있어서 반찬들 안에 있는 속재료들의 맛을 확 느끼기가 쉬워요 좀 발바건들 이거 단 이유가 뭘까요? 우엉 그렇죠 우엉에 당절이을좀 많이 한것 같아요. 좀 많이 단데 단맛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. 근데 단맛이 없으면 너무 밋밋한 김밥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오뎅과 우엉이 너무 맛있어데 우엉은 좋아하나 봐요? 안 좋아하는데 김밥은 좋아해요. 이걸 따로 먹진 않는데 같이 아. 먹으면은 뭐 음흠. 맛있는데요? 김간에 3,500원, 3,500원 주고 먹을 것 같아. 요좀 먹어요. 음 이상해 고다리를 좋아했어. 고다리가 맛있다요. 나도 먹어야지. 예. 꼬다리가 맛있는 이유가 또떨어 있다며? 우리가 김밥을 말때 이렇게 말잖아요 손으로 그러면 은 꼬다리에는 압력이 제대로 안 가해지지 그래서 그 재료 사이사이에 공간이 좀 많아서 씹을 때 질감이 좋대요 그래서 맛있다 느껴지는 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별 5점 만점에? 5점 오, 오. 김밥의 정석이다 아, 일단 4.5점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다음과의 비교를 위해서 4.5점으로 하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. 고봉민! 나 이거 많이 봤는데 처음 먹어봐 고봉민 씨 누군지 아세요? 김밥 사장님 아니에요? 그렇겠죠? 네 야,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해주나요. 얘는 3차원이에요. 얘도 구성이 비슷해요. 빠진 게 있다면 어묵이 맞을 고요 김밥의 크기가 작아요. 아 그러네 너무 귀엽네요. 이건 진짜 한입벌리네야 다행이다. 오이 없어. 일단 가산 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단무지가 굉장히 크네요. 뺍니다. 단무지를 싫어하는 거야 아니면 단무지가 들어가 있는 김밥을 싫어하는 거야. 단무지를 싫어해요. 다른 데서도 단무지 잘안 먹어요. 단무지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. 이 개념이 제가 오이를 싫어하는 거 같은 개념이야. 음. 따로 놀아. 우엉까지왜 오케이야. 왜 같이 놀거든. 근데 단무지랑 오이는 너무.. 맛이 어요 잘... 맞아 맞아. 얘는 단무지, 맛살, 햄, 계란, 우엉, 당근, 시금치. 먹어볼까요? 음. 김가냐도 맛있어요. 밥을 너무 푸고 뭉쳐놨어요 그래서 좀 단단해요 김밥이 딱 소풍 김밥이야 소풍 김밥 김간에서는그 오뎅의 단맛이랑 이런 여러가지 채소들이 어우러져서 되게 달달하고 맛있었는데 음.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김밥 맛입니다 나는 500원을 더 주고 오뎅이 있는 김간의 김밥을 먹겠어요 음. 고흥미 김밥은 김과 밥으로 먹는 게 아니야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많이 씹혀 이거 보시면 밥의 비율이 되게 적어요 근데 난 이런, 이런 김밥 좋아 몇 점이에요? 저 2점 드릴게요 저도 2점이요 특징이 없고요 김밥이 너무 단단해요 식어도 맛있는 김밥은 아닌 듯. 근데 고민 딴거 맛있으니까 우와 맛있게 생겼다 나 이거 처음 봐어 옛날에는 박스로 안나왔는데 요즘 박스로 나오네 어 약간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죠 와 진짜 장난하세요? 오이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오이 분수예요 아저 진짜 이번 먹방 포기하겠습니다 계란, 햄, 오이, 당근, 우엉, 단무지 햄이 하나 더 있고, 오뎅은 없어요 그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아까는 맛살이 있었거든요? 여기 맛살이 없어요 그 대신 그걸 뭐라고 하지? 유부? 유부가 있네요? 유부를 부르나? 어, 그러네, 유부가 어. 들어있네요, 김밥에 여기... 고봉민 김밥과 같이 당근과 우엉의 비율이 좀 많이 높아요 자, 먹어보자 야, 약간 여기 다른 데보다 밥이 좀 질다 난 이게 좀 좋다 이게 2800원이래요, 제일 싸대요 괜찮은데? 맛있는데? 2 8 0 0원총 무난한데? 전 얌생김밥 좋아해요 음, 얌생김밥 처음 먹어봤거든요? 일단 유진이가 왜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요 왜요? 햄이 두개 있어서 음. 음 확실히 햄이 들어가니까 부드럽고 음. 약간 좀 풍미가 느껴져요 저는 평점 4점 드리겠습니다 오 그래도 김가에는 이기지 못해, 오뎅을 이기지 못해 고봉민먹을 바에는 이거 먹는 다 바보 아, 뭐. 어. 바르다 김 선생 와 진짜 약간 떡 포장지를 이렇게 음. 많이 하는데 김밥을 이렇게 했네요 이것도 살짝 고가형 김밥이고 음. 재료 같은 거 좋은 거 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김밥인데 맛이 괜찮아요 여기도 꽉차 있어요 양은 어때요? 커가지고 이거 다 먹으면 배불러요. 얘네는 특징이 이렇게 주고 깨를 뿌려주고요. 당근이 많아요. 얘는. 사실 우엉이 적고 얘네도 맛살 없네? 어묵도 없어요. 당근, 오이, 우엉 다 아. 재료 자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당근 양이확 있어요. 근데 그게 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심하진 않아요. 오이 맛이 굉장히 강한데? 음, 오이 맛도 있고 음. 음. 네, 굉장히 강해요 오이랑 당근이 많이 들어가셔서 향한한데 깨가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완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햄과 달걀의 맛을 오이랑 당근이 좀 해치는 것 같아요 너무 아 많아서. 해친다? 난 지금 오이 김밥인 줄 알았어 샐러드 김밥 먹는 것 같아요 야채 향이 엄청나 야채 다 먹고 나서 입안에 남는 그 수돗물 향 같은 그런 게 있어 나 야채 좋아하는데 조금 역겨워 그렇게 맛있는 김밥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격 대비 별로다. 고봉민 김밥과 바른 김밥을 선택을 하라면 전 차라리 고봉민. 그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. 김 밥이 김두 줄임. 어? 김이 두 줄이라고? 응. 음. 좀 질긴 그래서. 2. 나 3.2. 나 2.1. 아이다 2점. 아, 그러면 이제 다 해봤는데 유진님은 그러면 약간 굳이 순위를 매기시잖아요. 김간의 1위. 얌샘. 고봉민 바른 김밥으로 하겠습니다. 저의 맛의 기준은 얼마나 짭조름하고 얼마나 담가. 그래서 김 간의 김밥이 3,500원일지라도 짭조름하고 내 기준 감칠맛이 나는 김밥이 1등이지 않나 김밥 중에 제일 맛있는 김밥은 배고플 때 먹는 김밥이죠 맞아요 맞아요 배고프면 내게 다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김밥 파는 데 중에 주의해야 될게 김밥을 쌓아서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많이 가시면 안 돼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맞는 지 6시간 이상이 나오면 살균온에 감염될 확률 높기 때문에 특히 만들어주는 김밥집을 가야 됩니다 음, 여러분 참고하세요 시 오늘 김밥 리뷰하기 야. 대성공 성공! 잘 말아줘 아, 아 미안해 잘 말아줘 잘 <웃음> 눌러줘 <웃음> <웃음>